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면 반드시 플레이 하는 게임 콘솔 게임 역사상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뽑히는 게임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HB와 손을 잡고 TV 시리즈 드라마로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음... 게임 원작 TV 시리즈라... 뭐 여태 이런 작품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작품들을 떠올려보면 음..아무리 명작이라곤 하지만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냥 ip만 대충 팔고 제작진들 입맛대로 이상하게 만드는 작품들과는 달리 이번 작품의 준비는 그 근본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영화 및 tv 드라마 제작을 맡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덕션과 소니 픽처스 텔레비전 hbo가 공동 제작으로 참여했습니다 hbo는 왕자의 게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체르노빌 등 판타지에서 전쟁, 재난 드라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명작들을 뽑아내는 명작 전문 제작사라고 평가받고 있죠 게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원작이 원작이니만큼 이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또한 엄청나게 공을 들여놓았습니다.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과 작가를 맡았던 현 너티독의 부사장인 닐 드럭만이 해당 드라마의 연출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죠. 라스트 오브 어스의 기본적인 골자는 닐 드럭만이 대학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컨셉을 재구성하여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며 조엘과 엘리라는 이름부터 게임 속에 등장하는 좀비의 컨셉까지 정하였고 게임의 메인이 되는 각본과 스토리를 본인이 직접 썼죠 게다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배우들과의 호흡을 위해서 연기 수업을 수강하는 등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작품은 그야말로 닐 드럭만이 만들어내고 닐 드럭만이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상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물일 겁니다 HBO 측에서는 에미상에서 미니시리즈 부분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등 10개의 상을 휩쓴 최고의 명작 체르노빌의 극본으로 참여했던 크레이그 메이진이 해당 작품에 참여를 알리면서 그야말로 갓 플러스 가시라는 실패할 수가 없는 엄청난 제작진 라인업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은 절대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을 사랑하는 저와 같은 게이머분들에게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 더불어서 라스트 오브 어스의 tv 시리즈까지 제작되다 보니 진짜 종합 선물 세트가 따로 없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따금씩 잘 만들어진 게임들을 보고 영화 같은 게임 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그렇게 2020년인 지금을 기준으로 영화와 게임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게임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험을 선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이런 게임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TV 시리즈들은 그 처참한 완성도의 연속으로 출시하는 작품마다 시원하게 망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렇게 게임 원작 영화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그러다보니 이런 작품들에 대한 투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아무래도 성공을 한 선례가 별로 없다보니 제작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감독이 무려 7번이나 바뀌면서 몇 년째 제작 진행이 지지부진한 언차티드 시리즈의 실사 영화가 그 좋은 예시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스트 오브 어스의 tv 시리즈 제작은 게임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선예로위쳐의 tv 시리즈 제작이 보여주었듯이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면 해당 작품의 원작을 찾아보거나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tv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소 아직까지 인식이 별로 좋지 않으며 모르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게임이라는 영역을 대중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좋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라스트 오브 어스 라는 작품은 게임으로서의 재미는 둘째치고 인물간의 서사, 유대관계, 세계관 등그 완성도가 어지간한 영화보다 좋은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단순한 오락으로서의 재미, 그 이상을 느끼고 깨달았기에 최고의 게임이라고 평가하는 작품이 될수 있었죠. 이런 비디오 게임의 매력적인 부분을 시장에 엄청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진짜 영화와 같은 게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너티독이 직접적으로 제작에 개입하였으며 단순히 재미있는 TV 시리즈가 아니라 인물간의 서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체르노빌에서 보여주었듯이 단순한 사건을 정말 그 이상을 느끼게 해줘 항상 작품마다 극찬을 받는 HBO가 제작하는 이 라스트 오버스 TV 시리즈는 단순히 오락성이 짙고 이회성이 강한 시리즈가 아닌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고 게임 그 이상의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아스트오스를 접한 사람들은 위처 때와 같이 원작을 다시 찾아보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 무식하게 총질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개선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게임 원작의 작품의 성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더 괜찮은 방향으로 많은 게임 원작 작품을 제작하고 투자하게 될 것이며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완벽을 추구한 라스트 오브 어스의 tv 시리즈가 대중들에게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줄 큰 흐름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라스트 오브 어스 하나 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입하였으며 여태 까지도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왕좌의 게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체르노빌 모두 정말 재미있게 시청하여 hbo라는 제작사를 정말 사랑하는 제 입장으론 이번 발표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진짜 제 가슴속에 최고의 게임 제작사와 최고의 드라마 제작사가 만났으니까요 아무튼 이 작품이 정말 잘 만들어져 제가 생각했던 소망하는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